바라밥을 찾아라 혼밥친구 나를 먹어라 혼밥친구 바라바라바라바라바밥 바라바바밥 액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혼밥친구 바라밥입니다 오늘은 짜장면이랑 짬뽕밥이랑 <짱뽑바바 ㅋㅋㅋ>. 탕수육이랑 탕수육 소스 이거는 무슨 서비스로 주셨는데 탕수육... 사천짜장 소스인가?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 오늘은 짜장면을 먹을겁니다 우리 가루밥 친구들 밥 먹을 준비 됐죠? 오늘은 짜장면도 땡기고 짬뽕 국물도 땡겨서 아 어떡하지? 하다가 짬뽕밥을 시켜버렸어요 마시, 머리 묶고 제대로 한번 먹겠습니다 배고파 죽겠네아빠 우리 밥말 밥 쓰는 사이였지 으으 어쩔거야 이거 카메라 너무 낮았 낫나? 좀만 높여볼까? 카메라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 고개 좀 올려보자 고개 좀만 들어보세요 고개 오케이 됐다! 이제 좀 됐다 그치? 얼굴 잘 보이지? 이거 쭈리가 먹으려고 랩을 뜯었더라고 아휴 저 멍청이 얼마나 먹고 싶으면 은 나만 먹는 것도 미안하긴 하다 자, 먹어보게, 요 먹어보.. 먹어보자. 어, 어떡해, 난 비빔밥 이런 거 비벼지는 시간 못 기다리겠어. 비비는 동안 너무 먹고 싶어서. 좀 불었네? 뭐 가까이들 했나? 너 얼굴에 짜장, 짜장 자국 묻었다. 미안. 음! 창숙도 진짜 맛있어. 음! 여기는 내 짜장면 단골집. 영빈 반점이라는 곳이야. 수이 임계동에 있어. 음! 역시 향수육은 찐목인데 가끔은 부드러운 걸 원할 때는 이렇게 하나씩 담가놓고 짬뽕 국물도 먹어보자. 아 근데 이거 내가 다못 먹을 거 알거든? 분명히 남길게 분명해 너무 많이 시켰어. 욕심이 나가지고 먹다가 좀 남겨놨다가, 라겐 녹탕에, 라겐 녹탕? 락앤록탕? 라겐 녹탕에다가, 넣어놔야지. 으, 맛있겠다! 물티슈 있는 사람! 물티슈! 너 뒤에 있었어. 짬뽕도 먹어보자. 어! 수저! 어 여깄다. 수저 죽었어. 짱인데? 보여줄까? 자세히 보여줄게. 아, 랩안 쉬운 곳으로. 짱이지? 아 이제 짬뽕밥 시켜야겠네. 어, 왜 이렇게 많이 먹냐? 나 미드동 못 먹어. 너네 미드동 먹을 줄 알아? 아, 기가 막힌다. 잠깐만, 물티슈 좀. 아, 이렇게 두고 먹어야겠다. 아, 진짜 맛있는데? 나 오늘 호강한다. 밥은 솔직히 밥까지는 못 비벼 먹을 것 같고 밥 남은 건또 내가 냅두고 국물도 좀 남을 것같아 그래도 맛있게 최선을 다해서 먹어야지 양파. 양파가 진짜 맛있어. 너는 어떤 방식으로 음식을 먹어? 나는 약간 맛있는 거부터 먹어. 막 급식 같은 게 나왔을 때 맛있는 거부터 먼저 먹어. 아니면 맛있는 거맨 나중에 먹었다가 먹어. 나는 맨 마지막에 먹거든? 근데 그게 진짜 안 좋대. 왜냐면 맛있는 걸 먹으려고 했을 때 이미 다른 걸 먹은 뒤라서 배가 불러서 맛있음을 100% 느끼지 못한대. 근데 뭐 누가 뺏어 먹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아껴 먹었는지 잘 이해가 안가더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맛있는 걸 먼저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 습관 들었나봐. 맛있는 거부터 못 먹는 게. 나중에 먹는 게. 지금 제일 맛있는 게이 짬뽕 국물이랑 아 미쳤다 이 계란 들어있는 게 진짜 세상 미쳤어 인계동 한번 살면은 이거 한번 먹어봐봐 친구들아 친구들아? 바라밥 친구들아 바라밥들아 바라밥에.. 뭐라 그럴까? 나는 짜장면의 면은 좋아하는데 짬뽕의 면은 별로 안좋아해 대신 또 짬뽕의 국물은 좋아하거든? 그래서 짬뽕밥이 답인 것 같아 밥 따로 주니까 옛날에 다이어트할 때 국물을 못먹는 한이 남겨서 그런지 지금은 국물을 환장한다? 국물이 난 제일 좋아 하고 뜨거워가지고 약간 뭐랄까 수증기가 내 몸에 채워지는 기분이야. 음 응, 미더덕 싫어. 내가 다른 거다잘 먹거든. 음식 다안 가리는데 음식 다안 가리는데. 약간, 미더덕, 이런 거잘못 먹는 것 같아. 해산물도 좀 가끔씩 가려서 먹고. 오! 우와, 당면도 들어있었다. 약간 비린내 나는 거잘못 먹어. 음! 나 언제 먹방하고 있네? 와 내가 엄청 느게 먹는 편인데 오늘은 하루종일 굶다가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 혼자 흡입한다 진짜 너무 맛있다 오메 오메 오메 안돼음 진짜 맛있다. 요즘 내가 피부가 뒤집어졌거든. 이제 이렇게 오른손잡이는 세수할 때 왼쪽에 트러블이 많이 나는 편이고 왼손잡이는 오른쪽에 많이 나는 편이래. 왜냐면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쪽을 더 신경 쓰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럴 수가 있다는데 나는 오른손잡인데 이 오른쪽에 계속 뒤집어지는 거야 뒤집어지는 곳이 계속 뒤집어져 그래가 이건 배교도 바꿔보고 세수도 신경써서 해보고 스킨롤션도 엄청 신경써서 발랐는데 안 없어지더라고 속상했어 진짜 그래서 최근에 어 아, 지금 내가 얼굴에 선크림 같은 걸 발랐거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쭈리털 같은 게옷 같은 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얼굴에 묻다 보니까 자꾸 간지러워 그래서 좀 이렇게 얼굴을 많이 만지게 된다 간지러 나뭔 얘기했지? 나뭔 얘기했어? 피부, 응, 자꾸 뒤집어져. 내가 좀 방심했거든. 최근 들어 피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아, 이 피부 좋으면 안 씻어도 돼. 아, 이 피부 좋으면 스킨을 그냥 걸러도 돼. 이러다가 벌 받은 것 같아. 벌 받은 게 틀림 없어. 관리 소홀하게 했거든. 당면 이제 없나? 하면 맛있었는데 조금밖에 없었나봐 음, 음, 없네? 내가 최근에 마이크 샀었거든 마이크로 먹는 소리 들려주면 어떨까 했는데 그거 바라밥 30분 내내 ASMR을 하기엔 나도 힘들고 좀 그럴 것 같아서 밥먹는 친구들도 내 얘기 잘 안들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틈새로 잠깐 들려줄까 싶었는데 없네? 어디갔지? 남으면 어떻게 보관하지? 원래 트러블 있는 친구들 학생때 나도 학생때 갑자기 막 이마에 뭐가 나는거야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피부과도 아니고 그냥 집 앞에 바로 있는 가정의학과 이런데 가서 여드름약 처방받아서 먹었었거든? 엄마한테 엄청 쫄라가지고 여드름약 처방받아서 먹었는데 그 여드름약이 내 몸에 있는 얼굴에 있는 모든 유분을 쏙 빨아들여가지고 여드름을 말리, 말리는 말리 거야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피부가 엄청 아파 그냥 이렇게 때렸다는 이 충격이 아픈 게 아니라 피부가 엄청 예민해서 세수를 해도 아프고 그냥 건드려도 아프고 이렇게 살살 긁어도 아프더라 그래서 나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여드름 약안 먹고 싶어 근데 효과는 있었어 확실히 여드름이 안 났어 유분이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성장기 자라날 때는 한참 유분기가 많을 때라서 어쩔 수 없잖아.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나도 어렸을 때 엄청 엄청 고생했어. 아, 괜히 마음 아프다. 쭈리가 이거 아저씨가 배달해 주셨을 때. 나한눈판사이걸랩 찢어서 먹을래 했거든? 탕수 근데 내가 혼내켰더니 엄청 우울하게 저기 누워있어 마음 아파 괜히 혼내켰어 아, 항상 이렇게 혼내키고 나서 마음 아프지않아 눈치챘다 자기 이야기하는 거좀 이따 걸어 나올 수도 있어 얘들아 자세 어때 나는 약간 어깨가 말린 어깨거든 이렇게 어깨가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말려있어가지고 이렇게 어깨를 펴줘야 돼 근데 이 어깨를 펴줄만한 근육이 내몸엔 아직 없어서 어깨를 펴는 거 자체가 부자연스럽거든 나는 맨날 나를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등이 너무 넓고 덩치가 커 보이는 거야 왜 그런 거 했더니 등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등 면적이 커서 그런 거였더라. 이게 피면 안 그래. 진짜 이렇게, 이렇게 피고 다녀야 되는데 그래야 자세 발 말아지는데 아니 예뻐지는데 아니 좋아지는데. 아 더워. 근데 나 이번엔 요가를 다녀볼까 생각 중이야. 요가 하면은 이 근육을 펴줄만 펴줄 수 있는 힘이 생긴대. 근육이 잡혀서 이렇게. 너네도래 허리 펴 그래서 근데 남자친구도 자세가 안좋거든 그래서 자식에서 잘 못먹어 이렇게 앉아서 먹는 시, 식당들 있잖아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곳에서 먹으면 은 소화 잘 안되고 엄청 배아파하고 힘들어해 그래. 나는 그나 여기서 먹어도 그냥 괜찮거든 그냥 가끔은 소화 안되더라 <웃음> 그게다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거래 좌식으로 먹을 때 힘들 때나 맨날 이, 이러고 먹어 나 사실 이렇게 먹어 맨날 나 이렇게 먹는 거 엄청 편하다 너네도 이렇게 먹냐? 아 먹냐? 라고 너무 편해서 말해버렸다 이렇게 먹어 이렇게 무릎 들고 나 맨날 이렇게 먹어 이게 편해 아니면 아빠가 리가니 그러니까 편해 음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그게 다 몸 전체랑 연관이 있나봐 소화도 잘 안되고 음, 고기가 얼마 안 들었네 자취하다 보면 고기 먹을 일이 얼마 없으니까 고기 먹으면 좋아 특히 소시지는 가짜 고기 미안해 미안해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쿠키런처럼 내 입에서 도망갔어 이렇게 가리고 말아야겠다 미안해 나 무슨 얘기했는지 너 까먹었어 너무 당황해서 <웃음> 미안해 <웃음> 미안해 아, 믿어도 먹기 싫어. 자꾸 이렇게 나온다. 부모님들이 내가 못했던 것 내가 당했던 것 내가 해보지 못했던 것을 자식에게 그 아쉬움을 약간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넌 나처럼 살지 마라 넌 나처럼 되면 안돼뭐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약간 가끔씩 하시는 말씀들 난 약간 이해 안 되는데 내가 자세가 안좋으니까 나중에 내가 자식이 생긴다면 내 자식은 꼭 나중에 자세 좋게 발레를 시키거나 운동 하나는 꼭 시켜야지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 못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 부모님도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 그래서 엄마가 여정아넌 어떻게 어떻게 해 어떻게 살았음 어떻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항상 말씀을 해주잖아 나는 그냥 살다 보면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렇게 말해주지 그러는데 무슨 마음인지 나알것 같아 나중에 크면 내 자식은 나, 내가 받았던 상처 내가 받았던 거안 겪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 하. 나 지금이라도 발레 배우고 싶은데 발레 배우기에는 너무 몸이 커다래져 버렸어 <웃음> 나 옛날에 너네 그발 이렇게 있으면 엄지 꺾이는 그 관절로 이렇게 쓸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이 이렇게. 여기로 쓸수 있어 나 어렸을 때 이걸로 쓸수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몸이 너무 커져버려서 이걸로 쓰면은 다리 소멸될 것 같아 아파 어렸을 때나 어렸을 때부터 좀 유연했던 것같아 맨날 어렸을 때 다리 찢기도 하고 그랬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너는 식당 갔을 때 어떤 경우가 제일 당황스러워? 나는 아줌마, 아저씨들, 이게 뭐 같이 식사하시고 나갈 때쯤? 아니면 식사 도중에 엄청 누가 엄청 엄청 쌍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뭐, 어, 누구 쌍나? 누구 쌍나? 뭐, 어떻해 이러고 걱정해서 가보면은 서로 돈 내겠다고 소리, 소리 내는 거 아니면 그냥 대화하는 거더라고. 그럴 때 약간, 약간 귀여우면서도 재밌고 놀래는 응 음, 순만두가 있었지 깜빡했네 응 음, 식었다 괜찮아 뭐지 이거 맵나 응내살 음, 아니야 그리고 난 약간, 아, 어금니, 잘못 씹었다. DJ. 난 약간, 그, 딱 앉았는데 식탁이 찐득찐득하면은 엄청 찝찝해. 근데 되게, 되게, 아, 다 그럴려나? 되게 찝찝하지 않아? 색상 잘안닦는 딱히는... 그게 좀 그래. <웃음> 내가 얼마 전에 집 근처 편의점을 갔다? 근데 내가 약간 그런 걸 즐겨. 그 사람이, 상대방이 웃음을 참으려고 하면은 약간 웃으면 안 되는 상황도 있잖아 예를 들어 뭐 선생님한테 혼나고 있는데 웃긴 글 발견했어 근무실에서 그럼 그때 절대 안 참아지잖아 그 순, 방금 내가 저걸 보고 웃음이 나올 것 같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더 웃음이 나올 것 같아서 웃음 못 참잖아 이러는 거 있지 웃으면 절대 안 되는 상황들 또 그런 관계가 있잖아 손님이랑 알바생 이런 식으로 근데 얼마 전에 내가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 알바생분이 웃음을 참으려고 하는 거야 이러고 근데 나는 뭔가 옷, 뭔가 그분을 웃게 뭐지? 그 사람의 웃음을 참고 있는 거를 뭔가 한 뭔가, 이렇게 겉, 내가 그걸 이렇게 깨부시고 싶은 느낌? 그니까, 러 알바생을 깨부시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 이렇게 웃음을 참고 있는 그거를 내가 한번 터뜨리고 싶은 그 느낌? 뭔가 오기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괜히 웃음 참으시는데, 웃으면 좋잖아. 알바다 힘들 때 재밌어서 우는거 좋잖아. 그래서 좀 일부러 내가. <웃음> 지한이가뭐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저금통을 털어가지고 동전만 가져왔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산하면서 죄송해요. 저희 동전만 갖고 와서 계산할, 계산할 때 세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랬어. 알바생분이. 아, 네. 이러면서 우리 이렇게 동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세고, 하나, 둘, 셋, 세고 있는데 동전을 떨어뜨려가지고 물건 밑으로 들어간 거야. 남자친구가 그거 물건 밑에서 이렇게 동전 꺼내면, 꺼내는데 내가, 내가 손 잡으면서, 야, 너 방금 멈춘 뭐거 아니지? 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이러고 막 장난쳤단 말이야. 일부러. 그랬더니 알바생분이 계속, 이러고 웃음 참으시는데, 샜다! 웃겨가지고. 결국 지현이가 하나하나 다 세가지고, 저금통 턴거 드리고, 잘 나왔거든. 약간 그런식으로 재밌는 상황을 놓치고 싶지 않아 기분 좋잖아 다같이 웃으면 음. 재밌어. 웃음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웃는다는데 그리고 그 알바생분도 절대 안 웃을 것 같은 표정과 그런 약간 좀 묵묵해 보이는? 좀 차가워 보이는 인상이셨는데 나 때문에 웃음을 참으셨다는 게 뭔가 나랑 한번한 한 걸음 좀더 가까워진 느낌? 그러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은 남성분이었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여성분 그 알바생분이랑은 다른 파트타임 그분이랑은 조금 친해졌다 진짜 이제 그런 상황이 지나고 한두 번 한두 번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점점 말도 걸어주시고 오늘은 뭐남자친구는안 오셨네요 뭐 이렇게 말씀도 걸어주시고 아니면은 점점 이제 서로의 안부를 묻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좀 좋은 거 같아 동네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거. 내가 약간 친구가 없어서 그런지, 동네 사람들이랑, 아, 나 지금 너무 행복했다. 동네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게 좋더라. 동네 사람들이랑 약간 가까워지는 그런 게 좋아. 그래서 우리가 맨날 지안이랑, 맨날 가는 백반집 있어, 가정식 백반집 근데 거기 아주머니들끼리서 운영하시는 곳인데 처음 갔을 때는 그냥 손님으로 대해줬어 어서오세요! 이러고 그냥 진짜 그냥 딱전형적인 손님과 판매하시는 분 이렇게 대했는데 우리가 자주 가면 자주 갈수록 우리가 맨날 진짜 꼬질꼬질해가지고 가거든? 잠옷에다가 나 맨날 헤어맨다고 이제 잠, 잠덜깬 채로, 이렇게, 아, 그래서 눈비비면서 가서 밥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아줌마들이 진짜 내 부모님처럼, 아유, 오늘은 왜또안 씻고 왔어. 잠옷 바람으로 나오면 추운데. 이러면서 점점 이렇게 말트면서 오늘은 어땠냐. 이렇게, 이건 뭐냐.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니까 좋았어. 나는 되게 좋았어. 약간 그 일상 속에서의 누군가랑 가까워지는 게 되게 뭐라지 정이 좀더 가는 정이 오고 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경비 아저씨랑도 그렇고. <웃음> <웃음> 너네 그거 알아? <웃음> 아, 진짜 알 사람 진국의 콩고물들은 알 사람은 다알 사람은 알 텐데. 내가 맨날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 <웃음> 알아 혹시 이 시리즈? 내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맨날 이 <웃음> <A> 표정으로 맨날 <웃음> 이렇게 찍거든. 사람들이 맨날 경비 아저씨 보는 거 두렵지 않냐? 경비 아저씨가 보겠다. 경, 경비 아저씨 맨날 저거 볼 때마다 꿀짐이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말씀해 주셨거든. 근데 네. 괜히 경비실 지날 때마다 경비 아저씨가 나 봤을까봐. 괜히, 괜히 막나 혼자, 내가 해놓고도 괜히, <웃음> 이러고 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 우리 여기 단지 내 경비 아저씨들 되게 많으시거든? 그래서 누가 봤을지는 모르겠는데, 암튼 보셨을 거야. 내가 맨날 이러는 거. 뭐라고 생각하실까? 작, 큰 젊은 여자애가 가끔 맨날 춤도 추고 맨날 별 난리를 치는데 모른 척 해주시는 거겠지? 어, 가, 갑자기 카메라가 꺼졌어 너 갑자기 눈 감아가지고 아니 뭐라는 거야 카메라가 꺼졌다는 표현을 너가 눈 감았다고 하려다가 드립 실패 우리 이 빌라 약간 분위기가 새벽 근무하시는 경비 아저씨분들, 경비원분들 간단한 야식 챙겨주는 게 약간 이 빌라 내 약간, 약간, 그런 뭐랄까. 정해지지 않은 룰. 정해지지 않은 이 입주민들만의 그런 오고가는 정이 있거든? 내가 예전에 그거를 약간 그러잖아 선행은 선행을 일으킨다 나 갑자기 무슨 <웃음> 초청 받아서 말하는 그런 거 같네 <웃음> 내가 옛날에 그런 걸 봤어 누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걸 보고 응규이 음, 안녕 착한 일을 하는 거 보고 그걸 보고 또 누가 착한 일 하면 또 그걸 보고 누가 착한 일 하는 그런 옛날 외국 영상을 봤었거든? 근데 그게 약간 사실인게 내가 편의점에서 뭐 먹을 거를 고르고 있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내 친구가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였어 우리집 바로 앞에서 알바할 때였는데 내 친구한테 경비아저씨 분들 여기서 어떤 거 제일 많이 드시고 어떤 거 많이 사가냐고 여쭤보시면서 경비아저씨 야식을 챙겨주시더라고 빵이랑 우유랑 과자랑 그렇게 해서 챙겨서 아저씨 드리는 모습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아저씨들 경비 아저씨분들 혼자 이렇게 방직이라고 하나? 뭐라 그러지? 밤새 이렇게 뭐라 하는데? 그거 하실 때 적적하고 심심하시고 약간 출출하실 테니까 나도 꼭 저렇게 누군가를 챙기, 챙겨드려야겠다 하고 생각이 들었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밤에 나올 때였어 나는 약간 바이오리듬 개 부셔져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맨날 깨있거든 안에 깨일 때도 있고 잘 때도 있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 밤샘이 엄청 난리 어 그래서 밤에 깨어가지고 편의점 가는 길에 내가 가려고갈길 가는 길에 경비원 분이 이렇게 서있으신 걸 봤어 근데 엄청 심심해 보이셔가지고 지안이랑 편의점 가가지고 어른들이 진짜 뭐 좋아할까 어렸을 때 엄마가 뭐 사오셨지 이거 생각해가지고 바다 코코너랑 크림빵이랑 우유랑 맛동산 사고싶은데 맛동산이 없더라고 그래서 맛동산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비원 아저씨한테 드리면서 아저씨 이거 출출하실텐데 먹으면서 하세요 들었는데 아저씨가 되게 구멍워하시고 좋아하시는거야 그래서 되게 뿌듯하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누군가도 그걸 보면 또 다음에 열심히 우리 단지를 지켜주시는 힘써주시는 경비원 아저씨들한테 드리겠지? 약간 그런식으로 한번 내가 그러니까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막 괜히 내가 배부르고.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이 바라밥 친구들도 약간 그런 거 부렁 부끄러워하는 친구들 있어. 내가, 나빠고 싶은데 약간 좀 부끄럽고 어색하고. 나도 그랬거든. 약간 저런 거는 어른들만 하는 것 같고. 약간 막 그런 기본적인 말과 예의 같은 거 있잖아. 뭐 예를들어 손님이 들을때 어서오세요 이말 하는 거 엄청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 내가 그랬거든 그런 기본적인 예의 같은 것들 내가 되게 아 예의란 다말 같은 것들을 되게 부끄러워했거든? 저런 말어떻게해아 부끄러워 막 이랬었는데 다들 그러잖아 처음이 어렵다고 처음 하면 그 뒤는 엄청 쉽더라 그래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주변 사람을, 내가 전에도 이거 바라밥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주변 사람을 챙기면, 나도 되게 기분이 좋아. <웃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바라밥, 자주 보는 친구들은 아마 봤을 거야. 아무튼, 결론은, <웃음> 보였어? 아 보였어? 아, 보였어. 아하. 하라 친구들을 언제나 음, 나로 인해서 만약에 영향을 받고 힘을 얻는다면 나는 무조건 남에게 먼저 해보라고 말하고 싶어 그런 어색하고 부끄럽고 해본 적 없는 것들 용기를해서한 번만 그 주, 내 친한 친구한테 하기도 어려운 거잖아. 가끔은 얼굴도 모르는 생판 남한테 하는 게더 편할 때가 있잖아. 솔직히 응 그렇잖아. 진짜 주변 이렇게 그, 알려지지 않았지만 작은 곳에서부터 우리 도와주는 분들에게 한번한번 한번 해봐봐 진짜. 진짜, 뿌듯할 거야. 이게 뭐, 누굴 위한 그런 거예요? 라고, 생각해들 수도 있는데, 모두를 위한. <웃음> 나 지금 너무, 너무, 그거 같지 않아? 누가 보면 나, 현, 그런 건, 그런, 그런 사람인 줄 알겠네.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말이 좀, 이렇게 좀, 그렇게 나왔는데, 좀 너무, 오글거릴 수 있어도 그렇다 이말이야 응? 낫때는 말이야 그랬다 이말이야 아니 결론은 내가 지금 너무 배불러서 이 못먹겠어 너무 많이 시켰나봐 배불러 누구야 <놀람> <놀람> 너무 심 뭐라... 제가 폭력을 쓰면 쭈리가 와요 쭈리 폭력 싫어해요 다음 바라밥 주제는 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쭈리의 만남과 쭈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바라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아 시작할 때이따다기마스 안했다 여러분 우리 바라밥 친구들 밥잘 먹었습니다 맞저못 먹은 친구들은 어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고 다 먹은 친구들은 나 기다려 줘서 고맙고. 그러면 다음 바람 합때 만나자. 다음 바람 합 시간대. 난다 먹었어. 배불러 죽을 것 같아. 배가 처진다면은 나야. 갑자기 여기서 펑 소리 나면 나니까 그렇게 알아. 아무튼 지금까지 헌밥 친구! 바라바라 바라바라 바라바라바라바빱바 이번에 블링 핑크 노래 나온 거 알아? 뚜뚜뚜뚜뚜 알아? 아무튼 안녕. 나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안녕.